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동물원 안만들기 동안만... 하트비트 오열 근데 나 궁금한게 하나가 있는데 조합법 뭐였냐? 어? 어 네네라이트 네, 블럭 다이야아 그리고 그거 그거 뭐휘양찬란하게 생겼던거 다이월드 도토리 아이씨 왜? 아이 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 했던 거? 어, 어떻게 만들어? 그거 크리스탈. 움파룬파 박켓스? 그거 1.16.5에도 있어? 아니요. 근데 그게 포함돼 있는데? 야, 그러면 오늘은 놀자. 야! 아까 멀리서 보니까 저쪽에 마을 있던데. 어, 가자. 쳐 들어가자. 저언또 시장이네 잘먹네 깜짝난 거야? 케빈님 케빈님 케빈님 케빈님 몇번 하는 거야? 잠깐만 따라와 잠깐만 응 음. 피트님이 아울러 뜰 양동이 없다고 아이템 딴 걸로 바꿨다는데 어 모른 척 할까요? 음. 뭔데? 거북이 알아 거북이 알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겠다 여기가 다 파여 있냐 하나씩 나무가 다 벌레 먹었냐 이거 왜? 아 진짜 너 벤이야 아 진짜 <웃음> 이씨 어, 오늘 몇 번째 벤이야 오늘 열번 채우자 어, 한번 해보자 너 이제 다신 못해 뭘해 어머 뭐, 아예 안 들어가줘 <웃음> 진짜 벤이야? 너무 <웃음> 어, 멋어 잘못했다고 아, 얘기해 멋있어. 잘못했다고 얘기해 지금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음, 반성의 기미가 보이. 지 돌아가.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아 진짜 안할 거야? 어. 야, 근데 벤 푸는 거 명령은 뭐냐? 어? 뭐, 뭐? <웃음> 아닌데 뭐지? 언벤이 안 되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맞아, 저거. 아 파든, 맞아. 저거요. 파든, 파든, 용서해줄게, 파든, 용서해 줄게, 파든. 아니 풀 줄도 모르면서 이 양반아? 우리 여기 집이 많으니까. 음. 집을 하나씩 정할까? 나 높은 거 하나 받은 거 있는데. 이거 하나 내가 받았거든. 참나무 표지판으로 달아놔야겠다. 캐빈이 캐빈 케빈 어디 있어요? 아, 캐빈이 여기 있네. 음. 연비 친구 사귀어 왔어. 아, 지 같은 거. 아! 이거 이거 가지고. 뭐는 지 같은 거 사귄 거야, 진짜. <웃음> 누나 포션은 어디서 구했어요? 아누아 아, 연비 누나가 독 포션 던져서 아 아이씨 놀라. 아아아 마녀 죽여 마녀 죽여. 아아 <웃음> 아, 누나네 아 미안해요. 아 그러보니까 고 그때 시엔이랑 나랑 지었던 건물 그거 누가 이겼지? 제가 이겼잖아요. 그거 다 세봤어 댓글? 네, 제가 세 봤는데 책빈님이1 아, 2 7 0 0개였고 제가 13만 개였어요. 에. 에이... 아니 조회수가 10만이 안나왔는데 본말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대충 아, 그렇구나 하면 되지. 당신 월 클이야? 송민호. 봉진호. BTS. 나 송민호요. <웃음> 마인크래프트로 따지면 드림, 단티DM, 크레스톤 플레이즈, 체크빈 레츠고 야, 24까지 내려왔어, 시에나 우리. 왜이러지? 혹시 시에나 그짤 알아? 어떤 짤이요? 다이아를 바로 눈앞에 두고 돌아가는 짤 아! 근데 위에 있는 사람 열심히 파고 있고 뭔지 알지? 우리는 끝까지 파야합니다 왜 우사인볼트가 빠른 줄 알아? 타고났기 때문이죠 아니 <웃음> <웃음> 끝까지 갔기 때문이야 호 음. 어? 호호 이제 괜찮아 한반도 돼서 그래, 우리 한반도한테 그러지 마! 내야다. <웃음> 어! 굴이다 이거 봐!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렇지. 포기는 무언가를 그만둘 때 쓰는 말. 정확해. 타이아다! <목소리> 와우! 야, 이걸 바로 찾네, 그냥. 와우! 타이아 먼저다. 메케고! 타이아 말이다. 320개다 다섯 <웃음> 개인데요? 다이아 다섯 개철열 다섯 개 아주 음, 좋네요 다이아가 다섯 개면 그 아이템이 다섯 개입니다 아 그러네 오히려 야, 이름표가 야, 야, 야, 문제네 이름표 아 근데 이름표를 아 교환하는 애는 없지 주민님. 음.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아 사랑의 딱지를 돌아간다고 사랑의 딱지를 돌아간다고 아하. 정말 돌려버리고 싶다. 아, 이름표 사서 돼? 아, 그래? 오케이. 아이, 아프다다 무기가 없다. 지원조총. 지원 어디 요청. 어디? <웃음> 동굴 동굴. 동굴이 오. 어디야? 어디 동굴인데? 그시멘집 옆에 동굴로 가는 길 있어요. 헤이 헤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알아아알아 알았다. <웃음> 예 예. <웃음> 내려가는데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끝말잇기나 좀 할까요? 감자 당 그런 입기가 아니잖아. <웃음> 아그 <아이고. 웃음> <웃음> 아니야? 있기는 했는데 그게 아 저기 있다. 애들 애들아 내가 곧 구해줄게. 어. 얘들아 여기 있니? 어. 어. <웃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빨리 주세요. 여기 여기 빵 드세요 빵. 감... 보호물품이에요. 아... 분 괜찮으세요? 네. 안 괜찮으신 같 아무리 봐도. 니 <웃음> 나카타 나니모... <나깠다>. 아연. <웃음> 아연 아연 됐어 아연. 아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아연이 됐어요. 왜왜왜왜나왜템린템린왜왜 <웃음> 이왜 나한테 왜그러게고다 게임 잡습니다. 템플입니다이빈님니다이 게임 이 게임 잡습니다. 이 게임 잡습니다. 이 게임 잡습니다. 이 게임 잡습니다. 이이 게임 다이 게임 잡다이 게임 잡습다 게임 잡습니다. 이 게임 잡습니다. 이게이 펜아 네. 내가 죽는다 컷 2차전 야 근데 잠깐만 컷. 야, 저거 들고 있는 저 치즐이야 치즐 저렇게 세? 네. 치즐 데미지 5.1 공격 피해 <웃음> <웃음> 오. 근데 다이아는 연빈님한테 있어요 너 집을 불태우기 전에 다이아 3개만 줘봐, <웃음> <웃음> 하나 더 줘봐. 아이, 내 건데 이거... 아, 어, 이엔도이드 제가 <웃음> 지금 두개 먹었어! 그 나랑 같이 드림을 찍고 싶은 거지. 바이 드림!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데. 아나나나나나 어? 어? 뿌렸다, 아, 뿌렸다 아. 나나 <웃음> 야, 바로 빨간에. <빼가네. 웃음> 진짜 미쳤나? 아 진짜 범죄자 마을이야. 범죄자 새끼야 이 마을 애들. 다... 내가 미치는 게 나았어. 아 그래? 그러니까 나 미쳐 있을 때 그냥 놔뒀어야지. 얘네 봐봐 여기 돌무대기 또 이래놓고 가는 거 봐. 아 놔두고 말고 그냥. 다...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님 감옥 살고. 있어. <웃음> 하고.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랑 방송하는 기분이야 지금. 한 팬이네 집은 어디야? 거평집 같은 거. 거 어, 일평? 원룸이야 단칸방 원룸. 방이 단칸방. 아 단칸방이야. 예. 네. 보시하지냅니다 어. 여기 누가 구멍 하나씩 뚫어놓고 가.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손 들어갈 없네. 것 같은데. <웃음> 아? 어? 됐 <나> 지금 아요면아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위치에 차> 했다고요. 안나왜 찬바람이 들어온대? 집에. 나도 있어. 어 어. <웃음> 여기. 어, 보인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가정집이라서 함부로막 인사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예, 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으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만 그만 복구할게요. 네. 이거 뭐지? 불지간이라 <웃음> 레트로 가파 먹었나? 저기 여기 연비야 괜찮니? 너네 집? 음저 그냥 여기 살려고요. 안 나가고. 너 그냥 왕릉이 된거 같아. <웃음> 무덤이 된거 <것> 같은데. <웃음> 아, 거의 가족. 와, 뭐야, 이거. 어, 와, 탈출했다. 야. 제가 저기, 구멍 뚫은 다음에, 침대 만쏙 깼어요 제가. 침대 전 저, 침대 전 저, 저, 저, 저, 저, 저, 야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근데 너가 시작한 거 아니야 근데? <웃음> 이 미친 자식들아 아왜나안 훔쳤어? 이 미친 자식아 <웃음> 아니, 와! 팬야 <웃음> 내가 구했어 고마워 어? 철광석 안 뺐네? <웃음> 철광석 뺀줄 알고 죽였는데 안 뺐잖아 <웃음> 야 이럴 거야? 알았어 미안해 여기 내가 다 굽자 여기서 우리 집 살이 많이 빠졌네 <웃음> 고생했나 보다 <웃음> <웃음> 아, 뭐야 이게 <웃음> 남은 게 없는데? 이렇게 네. 된거 케빈님 윗집 남거든? 일로 와봐 <목소리> 아니야 위층 안 남아. 내가 음, 지금 반쯤 없앴는데. 음 없었어. 아 아니다 아니다 일로 와봐. <목소리> 아너네 집이야? 아 니네 집이었어? 아. <목소리> 투디 세이보이예요아아아세이보이 <세잇보여. 목소리> 안돼 왜집 안돼? 왜 컸네? 이상한데? 야 아, 잠깐만 아 뭐야 이 집? 밖에서는 되게 커 보이잖아? 응. 어. <목소리> 안에 들어가봐 그래? 개초내 뭐. 뭐야 이거 참이상거 아니냐? 아판만 있는 집 아니야 이거 아판만 있는 집? <웃음> 뭐야 이게 그럼 내가 이집 넓혀줄게 야 실용성 제로야 아니야, 마. 하지 마. 공수 들어갑니다 안돼 하지 마요 미쳤나봐 아니 왜 문에다 해왜 <웃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컨텐츠는 동물원 컨텐츠입니다